여러분 이 예수님이 왜 다시 살아나셨을까요? 로마스 4장 25절을 보게 되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예수님은 우리 범죄한 거 우리가 죄진 거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벌을 받으시느라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살아났다고 했느냐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살아나셨다고 랬어요 우리를 의롭다 너희들은 의롭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의롭다는 게 뭐예요 바로 죄 없다 이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이제 죄 없다 너희 죄는 내가 다담당했다 너희 죄에 대한 형벌을 내가 다 받았다 너희 이제 의롭게 되었다 너희 죄는 해결됐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야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네. 여러분 죄가 다 해결됐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셨어요 내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다 받았어요 죄값은 사망인데 이 죄인이 사망을 당해야 되는데 죄 없는 예수님이 사망을 당하시면서 내 죄값을 다 치르셨다 이겁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사도행전 2장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망에 매여있을 자가 누굽니까 사망에 매여있을 자는 죄인입니다 죄인이 죽는 거예요 죄값으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죄의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왜 사망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죄인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죄인의 자리에 가신 것입니다 내가 가야 될그 조주받을 자리에 그분이 가신 것입니다 심판받을 나의 자리에 예수님이 서신 것입니다 이 죄인이 받아야 될그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준 것이에요 뭐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가 죄값을 다 갚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죄값을 다 갚으셨습니다 완전히 갚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30년형을 당했는데 그 사람이 26, 29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다가 교도소 소장님을 만나서 소장님 저 29년이나 감옥생활 했어요. 나 이제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나좀 내보내주시면 안 됩니까? 안 돼. 당신 1년 더 받아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이 참고 참고 11달을 받았어요. 소장님을 찾아갑니다 소장님 나 이제 제 제발 좀 내보내주세요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내보내줬을까요 안내버내줍니다 자네 이제 한달 남았어 31일 남았어 그래 이제 3십일을 지내고 이 사람이 또 소장님을 만납니다 소장님 이제 하루 남았잖아요 나좀 내보내주세요 내보내줄까? 안 내보내줍니다. 왜? 죄값은 완전히 다 치러지기 전에는 못 나가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법대로 재판을 하십니다. 털끝만 치라도 죄가 있으면 결단코 지옥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 거룩하신 분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거룩하시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으신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여섯 시간씩이나 피를 흘리면서 죽어야만 했을까요 내 죄가 얼마나 크면 그 거룩한 피를 여섯 시간씩이나 흘려야만 했을까요 예수님이 내 죄를 완전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완전히 사망 가운데 죽을 때까지 그 고난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에계시다가 그분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갔던 이유는 죄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 죄값으로 사망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값을 다 치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죄수가 30년형을 다 받았을 때 마지막 하루까지 마저 다그죄 형벌을 받았을 때 감흥문이 철커덕 열리면서 나가시오. 당신이 이제 죄에 대한 벌이 끝났습니다. 하고 내보내는 것처럼 무덤 문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나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아직도 예수님은 내 죄값을 갚고 계신 것입니다. 사망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므로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이 완전히 다 치러졌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사망에 매해 있을 수가 없었구나. 예수님이 사망 가운데 계실 뿐이 아닙니다. 죄인이 사망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잠깐 동안 여러분과 내죄 때문에 사망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 무덤 속에 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덤을 열으시고그 아들 예수님을 살려내셔서 이제는 됐다.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자고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은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어야 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뭐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부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분이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사람들은 인간이 달나라를 정복했다. 인간이 달에 갔다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암스트롱이 말합니다. 인간이 달에 간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구 땅덩어리에 팔을 디뎠다는 것이 더 놀라운 일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의 땅에 오셨다는 것이 더 놀라운 일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죄 많은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나 이게 더 놀라운 일이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그분이 여러분과 내 죄를 위해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셨다 할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이 전부일 것 같다면 예수님의 사람은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하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럴 거 아닙니까? 천국도 있고 부활도 있는 줄 알고 항상 선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렇게 살았는데 부활도 없고 천국도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헛살은 거예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예수얘기들이에요 그러나 부활이 있다 이거예요 다시 사는 게 있다 이거예요 천국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이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죄일에 더욱 심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30배 60배 100배 더신령하고 영광스러운 걸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